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줄려 밟고 가시 없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노 흘리우리다 오디오 파일 편집하기 음성 녹음기에서 생성된 파일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첫 화면이고요. 미디어에서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디오 파일을 편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미리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색 배경 하나를 추가합니다. 단색 배경 하나를 추가하고 오디오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첫 화면에서는 미디어만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미디어에서 단색 배경 하나를 추가 하고 나니까 모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오디오를 선택하고 들어가게 되면 음악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은 에셋 스토어에서 음악을 다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음도 에셋 스토어에서 효과음을 다운 받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녹음은 에 키네마스터에서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을 했을 경우에 저장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은, 곡이라고 하는 것은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앨범 아티스트 장르 이런 것들 폴더 이 폴더가 중요합니다 폴더 오디오를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폴더와 곡에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폴더에서는 보이스레코더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음성 앱을 이용해서 음성을 녹음했을 경우에 내가 녹음한 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에서 찾을 경우에 곡에서 찾을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가나다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 쓸 수도 있고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내가 이름을 정확하게 저장을 했다면 그 이름을 찾아서 찾아 낼수 있습니다. 말없이 제가 음성 녹음기를 이용해서 진달래꽃이라는 제목으로 녹음을 해놓은 것을 추가했습니다. 음소원 키네마스터에서는 미디어에서 추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체에 플레이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제가 아까 단색 배경을 5초로 설정을 해서 5초만 플레이가 되고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색 배경을 음성 길이만큼 늘려주었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 밟고 가시없소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대한민국의 국민 애송시 진달래꽃이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 아시겠죠? 마키 이란. 마킹 이란 기능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쓰나 했는데 오늘 정말 적절하게 쓰일 기능이라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기준선을 중심으로 숫자가 적혀 있는 곳을 눌러 보시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다시 또 한번 누르게 되면 빨간색으로 돌아오고요 보라색으로 변했을 때 이렇게 움직여 보면 보라색 점이 생깁니다 네, 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킹이 언제 어떻게 쓰이냐 이렇게 제가 빨간 기준선을 아무데나 놓고 보라색 점을 딱 누르면 그 보라색 점으로 기준선이 이동을 합니다. 보라색 점으로 이동하고 해제하고 보라색 점 눌러서 이동하고 해제하고 이렇게 마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파일을 들으며 끊어질 부분에 마킹을 할 것입니다. 요럴 땐 타임라인을 최대한 넓게 해서 음성, 부, 음성 파일의 파동을 보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 밟고 가시 없소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 네 마킹을 다 했고요. 마킹할 때는 한 번만 콕 찍어주세요. 이젠 클립을 자르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킹을 한 곳을 찾아가서 트림 분할하기 하겠습니다. 보라색 점을 누르고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성 파일을 클릭, 클릭하고 클릭 눌러준 후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트림 분할 있습니다. 트림 분할을 눌러보게 되면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트림, 오른쪽 트림, 분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트림을 하게 되면 왼쪽이 어떻게 되나요? 네, 없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트림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되돌리기에서 다시 다른 보라색 점을 선택하고 이동했습니다. 이번에 트림 분할은 오른쪽 트림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트림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파일이 다 없어집니다. 자, 되돌리기해서 이번에는 트림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나의 클립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요, 요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요거 이제 음성 파일 편집하는 거 쉬워집니다. 자, 첫 번째 점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는 살려두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클립을 선택하고 트림 분할에서 분할을 하겠습니다 맨 앞에 부분은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남겨두고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해서 다시 왼쪽 트림을 해줬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트림을 하실 때 왼쪽 트림인가 오른쪽 트림인가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분할을 일단 다 해놓고 나중에 들으면서 없앨 건 없애고 또 순서를 바꿀 건 바꾸면 되겠습니다. 삭제할 것은 네, 삭제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립의 순서를 바꿀 차례입니다. 클립의 순서를 바꾸려기 위해서는 클립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곳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클립과 클립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타임라인을 넓게 하시면 이것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편집을 하기 위해선 타임라인을 줄여줍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걸음 노인그 꽃을 사뿐히 줄여 밟고 가시없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네 순서가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 부분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잘라주기로 뒷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음성 파일이 완성돼서 미디어 부분에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교체를 눌러서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진달래꽃 사진이 있습니다 이걸로 교체를 하니까 전체가 하나의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진을 또 하나 뒤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한장이면 너무 섭해서 자, 그런데 이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여러 장이거나 빨간 기준선을 아무 곳에 놓고 사진을 추가하게 되면 밑에 있는 음성 파일이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진달래 사진을 추가했으니까 이번엔 배경음악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음악 선택하고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오디오 파일을 두 개를 추가하다 보니까 두개 아래 위가 특색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강조할 부분은 음을 크게 해주고 배경음악으로 들어갈 것은 음을 낮춰서 배경음악으로 깔리게 선택을 해 줍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배경막이 들어가니까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너무 밋밋하니까 음성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음성 첫째 번 클립을 선택하고 음성변조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진... 진달래꽃 김소월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 진달래꽃 김소월 세번째, 네번째 클립은 잔향 효과를 줘 보겠습니다.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나보기가, 나보기가 역겨워가실 역겨워 때에는 죽어도 음성변조와 잔향효과까지 줘봤습니다. 다 됐으니까 플레이 한번 해보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